아, 벌써 1년에 3분의 1이 다 갔어요? 음, 그쵸. 시간 진짜 빨라. 음,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꼬인 일 풀릴까요? 땡돈 받을 수, 어,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정처서부터 어, 일이 안 풀리지 않았나요? 음, 그럴 것 같아. 어, 뭐 긍정적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보면 은 어, 계속 꼬이고 있고 영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카드를 네개 골라봤어요. 꼬인 일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라는 거죠. 어, 카드 좀잘 골라보세요. <웃음> 이 카드가 이게 그저 차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 음,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꼬인 일을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다방면에서 인간사일 수도 있고 직장원일 수도 있고 음 떼인 돈은 꼬준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 걸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그러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꼬인 일, 뭐가 그렇게 많이 꼬였을까? 아이고, 이씨. 음, 뭐, 풀라고 풀라도 해도 자꾸 꼬이는 거 아닌가? 음, 그렇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요, 어, 나중에는 막, 우라가 침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음,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후회도 되기도 해. 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음, 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막막 막 머리도 복잡하고 그런 거 같아요. 내가 괜히 여기는 그래도 좀 뭐지 그인 사람이 인정이 있어, 어, 인정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 나름대로 이렇게 일이 인간사면 인간사, 금전적인 문제면 금전적인 문제, 어좀다어 어, 전반적으로 잘 꼬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꼬인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음,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꼬인 게 인간사인 것, 인간사도 인간사. 그러이래 마음도 많이 상했잖아요. 그렇다고 싸우기도 좀 뭐해. 어, 좀 내가 조금 음그 뭐죠 그 정갈한 말투로 딱 얘기를 음, 할까 말까. 근데 여기는요. 말을 갖다가 좀딱 부러지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딱 부러지게 말했다가 괜히 일이 더 꼬일까봐. 음 원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요. 앉아서 빌려줘도요. 돈을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그랬어 어, 그만큼 돈 받기가 어떻다? 어, 엄청나게 힘들다 라는거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어, 말도 못하게 꼬인다 라는거야 여기는요 꽤 된거 같아 이게 꼬이기 시작한게 음, 그래도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던거 같은데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여긴 관제 같은게 있네. 아니면 관제가 아니다라면 주변사람들하고 구설 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갖다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진짜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을 갖다가 믿었었고 인간적으로 대해었고 순수하게 어그 사람한테 어떤 자비든 동정이든 뭐든 그런 걸 베푼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온 게 아주 여러분들 너무 심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 음,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돈을 꺼준 거라면, 어, 돈을 꺼준 거라면 언제쯤 돌려줄 수 있냐라고 했을 적에 상대방에서 어,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어 죽게 어, 죽게 하면서 나중에는 나를 살살살살 피한다던가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사 여러분들 꼬인 것들 여러분들 여기는요 어떠한 그 소말? 어, 대외적인 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일적인 거. 회사에서 일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인간사인 것 같아. 그, 그, 그러니까 금전 문제 때문에 인간사가 꼬였을 수도 있고,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히, 막, 쪼여오기도 그렇지 않나 언제 줄 거야 언제 줄 거야 그러기도 좀 그렇고 매번 내일 내일 내일 하면서 어,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하면서 계속 밀려간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소송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다라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처음부터 서 소송을 한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서 이 사람한테 언제 언제 줄 건데 언제 줄 건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일 아니면 뭐 다음 달 다음 달 하면서 나중에는 연락조차 안 되는 수수도 있어 요 잠수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다 하다 못해 소송에 어, 건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습니까? 어, 그 만약에 소송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어, 어떠한 선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돈 받는 것도요, 막그 뭐지, 막. 오히려 내 돈을 받는 건데, 내가 감정에 격해져가지고, 말을 막 하다 보면은 되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 받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음, 오래 걸려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도 지금, 음, 나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도 지금 형편에 그렇게 여의치 않고 그리고 상대방도 형편이 진짜로 여의치 않아요. 음, 그러니까 후회스럽죠. 솔직히 이게 소송으로 간다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음,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잃고 사람 잃는 그런, 그돈 잃고 사람 잃는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음. 되는 일이 없다라고 봐요. 이걸 어떡하지? 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게 외통수가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외통수에 걸려. 어떻게 융통해서 주고, 그러고 자시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예 이 사람이 소송 걸었는데 뭘, 어, 그런 식인 것 같아. 아예 잠수를 타버린 거지. 음 숨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인 거지. 최악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애를 쓴것 같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구해보고, 도움도 구해보고, 그 사람의 재정상황도 알아보고, 가, 저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음, 어떤 사람은 어 진짜 소송에 소송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것도 미지수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이게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미지수인데 내가 이거 갖다 소송까지 한게 맞는 건가? 오히려 구슬러서 이렇게 받았어야 되나? 아우 머리가 복잡해 그런 것 같아 금전 문제라고 한다면. 음. 인간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꼬인 인연이 제대로 풀어지지가 않아. 음. 이게 어떤 인연일까라고 한다면 음. 이거는 남자 문제인데 음. 그 저기 뭐 아마 돈 빌려준 사람이 남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음, 그런 것 같아. 이를 어쩌지? 이걸 어떻게 봤지 어디 한번 조금 더 뽑아볼 거야, 카드를? 음, 받을 수 있을란가? 못 받을란가? 이 사람이 선생님 달래면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이미 달래봤잖아요. 어, 어르고 달래봤잖아. 여기 어르고 달래봤다라고 나와요. 어르고 달래도, 응, 그러고 어 저기 막 언제 갚을까 조금 그 뭐지? 인, 저기 막. 돈 있음, 저기, 막, 이거, 이거 하고서 한 달에 얼마 보면 나한테 얼, 적어도 얼마씩은 줘야 될거 아니야. 어, 달달이 얼마씩이라도 갚아야 될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 저기, 막, 체계적으로도 얘기도 해보고, 인정에도 호소를 해보고, 여러분이 안 해본 방법이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그때, 응, 음, 음, 그냥 말 뿐이고, 얼굴 표정에딱 보면은 이게 진짜, 어, 여기 잠못 자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일본 카드? 어디 봅시다. 이거를 받아야 되나요? 여긴 돈 문제예요. 어, 만약에 뭐 이성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성 문제라고 한다면은, 음, 그 뭐지, 뭐, 여기는 내가 이걸 갖다가 꼬인을 풀릴까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나, 그 이성 문제보다도 이 돈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어디 네, 봅시다. 음. 이게, 끝나기는 끝난다라고 알려주는데, 이게 뭐, 아이씨, 엠병아. 음. <웃음> 어, 죄송해요.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음. 왜요? 라고 했는데, 음. 이게 여러분은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될수 있으면은 관계를 갖다가 더 훼손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은 좀 좋게 해결 왜냐면 그 사람 사정도 어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누구하고 일이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걔 금전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문제든 이게 그 사람은요 대인관계도 그렇게 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감정에만 되게 되게 충실한 사람이어서 이게 될듯할 때가도 안 되고 될 듯한 이 사람은 잡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뭔 저거를 갖다 하면요 내 속만 터지는 거예요 어, 내속 터진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이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 음, 내가 정말 이성의 끈을 갖다 잡고서 내가 나는 지성인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와 속에서 천불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요 여기는 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원데이 투데이 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신감도 더 크고, 더 상처, 그, 더 아려. 응, 막, 어쩔 때는 막 가슴이 막, 울분이 안 풀려가지고, 여러분도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음, 응. 근데 이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않아? 뭐 어떡하란 말이냐고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하는 것 같아 그, 그래도 내가 니가 기본적인 양심을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적반하자고 뭐 없는데 어떡하라고 어. 아그 저기 막다 뒤져서 나오면 다 가져가던가 그러면 뭐 이러면서 음 여러분들이 손을 놓은 것 같은데 뭐더 이상 뭐할수 있는게 없을 것 같아서 음. 소송 그것도요. 돈이 있어야 받는 거잖아. 음, 돈이 있어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갚을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갚을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나? 음 그리고 서, 여러분도 그렇잖아. 이 사람 갖다가 몸으로 때우기 하면 정과자 되는 건데 음이 사람은요. 여러분 말안 들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아 내가 가치가 없다 어 가치가 없고 너무 지쳤고 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해결이 될려냐고 하면 안 돼요 어, 해결 안, 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쩌면 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게 라고 나중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그게 지켜질지 그것도 미지수야. 왜냐면 뭐가 있어야 받지. 그리고 인간관계 자체도, 어, 너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여러, 만약에, 이, 이제, 포트 어, 법원까지 간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럴 거예요. 갚지 않으면 구구명 나가 구구명 구금 되는 거지. 뭐, 만약에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그럴 거야. 내가 분할로 얼마씩 조금씩 갚을게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그 지경에 가면은 그때서는 그래, 아이고, 그래, 들럽고치사하다 내가 어, 갚지 어, 뭐 그러면서 어, 이런 우라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지킬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받으려면 진짜 여러분이 어, 막 속에서 천불이 날 거예요. 아마 찔끔찔끔 갚을 수 있어요. 뭐 저기 막 그지 동량하듯이 속이 터질 거예요. 어, 그러면 은뭐 어떻게... 막 근데 그게 언제쯤이냐라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당장은 아니야. 어, 질질질 끌고 사람 진다 빼놓은 다음에 사람 진다 빼놓은 다음에 조금씩 갖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질런지는 좀 두고 봐야 돼. 음.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소송으로 가가지고, 뭐, 월급의 일부를 갖다가 뭐, 차압하는 식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해주면은, 그거는, 어, 또 괜찮아요. 그렇지만 1대1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또, 고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한 10년은 한꺼번에 늙을 것 같은데? 음. 조금 더 가야 돼요. 어, 조금 더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볼볼걸못볼거을다 봐야 이게 마무리가 젖을 게 아닌가 싶어. 죄송해요. 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어. 근데 뭐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미지수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받겠다라고 나와. 어, 근데 가능하면은요, 다 받을 생각을 하세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 법, 법원에서 뭐 이자까지 쳐서 다 저기 하잖아요. 어, 그렇게 해줘. 어, 다 받아낼 생각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절만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반절도 못 받을 수 있어. 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된 맛을 좀 봐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신을 좀 차리지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을 차릴 수 있기는 한데 참 그렇다 여러분한테 정말 막말 여러분들 마음 상하는 말 엄청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음다 받을 수 있냐라는 거는 가봐야 알겠다 이 사람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 까봐야 하는 거니까 몰라요 재정 상황 그질 확률이 높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받겠냐라는 거지. 아무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어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다. 어떤 사람 한 반절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한 25%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 아예 못 받나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나와가지고. 아예 못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는 아니에요. 음, 저기 뭐 어, 여러분이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을 거라고 봐. 근데 대책이 없죠? 어, 대책 없어요. 가진 게 진짜 없어. 음,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띵에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인을 풀릴까요? 띵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띵돈 받을 수 있을지 음, 아이고 여기는 짜증이 나는구나 아, 왜 짜증이 나냐 라고 하면은 그래 죽게 죽게 죽게 죽게 죽게 그냥 그냥 허허허허 실실인 것 같은데 어 허허실실이다라고 봐요 그런 그러잖아요 왜어 아이고 여기는 아이고 이게 뭘까요 여기 뭐 헤어진 남친이에요 헤어진 여친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뭐 뭐 다른 뭐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이것만 잘 되면 줄게 내가 이것만 잘 되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어, 이 사람하고 지금 대면 대면 하지 않아요? 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 옛날 같지 않아요 어, 만약에 어, 이게 전 애인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전 애인일 확률이 이 카드는 굉장히 높아 음. 어제 한번 보아보아요 일단은 여기는 흠, 여러분 줄돈안 주고 자기 할일다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음, 그리고 만약에 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들은 그, 어 이게 이 그런 것 같다. 그,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뭐, 라던가. 음, 그런 거예요. 어디 봅시다. 음, 근데 여기는요, 조금, 뭐, 희망을 가져봐도 좋을까?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죠? 여기 왜 이래요 음? 이게 무슨 일일까 음 여기 사기당했어요 혹시 음, 사기당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봐 근데 이게 이게 무슨 사기냐 라는 거지 음, 무슨 사기냐 라는 거예요 음. 이게 뭐죠 조금만 기다려봐 하기 아니면 그 전에 알던 지금은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전 애인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오래전서부터 알던 사람 친구 아니면 전 애인 여기도 소송각 인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거지, 뭐, 이것만 잘 되면 죽게, 이것만 잘 되면 죽게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잘될 거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봐요. 어, 그럴 수 있겠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막 속이, 아, 어, 막 짜증이 있는 대로 나는 것 같아. 짜증이 있는대로 나고. 근데 그 말이 이것만 되면 죽게 이것만 되면 죽게지. 마음은 주고 싶을 수 있어요. 어, 여기는 그래. 마음은 주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언제 될줄 알고. 응. 이게 그 저기 막그 야채를 심어도요 씨를 심으면은 물 주고 뭐 심었다고 바로 뭐따 먹을 그거 아니잖아요 밥을 해도 밥이 되고 뜸드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뭐뭐 뭐 뜸들을 기미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언제 그러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얼마만이라도, 어, 얼마만이라도 돌리도, 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응. 어. 그러다가 소송으로 들어간, 여기도 소송일세? 응. 음. 여기도 소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기에 그 사람은 여러분, 나중,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대책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니가 뭐 어쩔 건데, 배째라, 라고 하는 거 같은데? 뭐 여기 동업했었어요? 동업일 수도 있고. 음~ 동업일 수도 있고 이게 저기 뭐 같이 이게 모여가지고 의기투합 해갖고 뭘 했는데 어~ 저기 뭐야 공금이잖아요 일단은 같이 했으면 공금인데 뭐~ 뭐~ 본인은 뭐~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뭐~ 라, 뭐~ 흥청망청 썼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음~ 이게 친구 옛 친구 뭐~ 아니면 전 애인,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는요, 저기, 막 인간관계도 지금 뭐 다,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돈 문제 때문에? 음. 인간관계는요, 다시 회복되기가, 이, 만약에 이걸 받는다 그래도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음, 옛날에 그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음, 이게 잘 됐을 때나 옛날에 그 사람이지 일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옛날에 그 사람이 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되게 완고해 보이고 어떻게 어떻게 보이고 저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확신이 없어. 자기도 대책이 없어요. 어 어떤 꼼꼼한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아잘될 거야 야야한 방이야 한방 어, 멀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방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아 진짜 아 이게 꼬인지가 그래도 꽤된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시작한 거죠? 작년이 아니면 정초겠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아. 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고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 적당한 기회를 갖다가 어, 이 사람이 어, 뭐, 어느 정도 이게 굴러가면 만약에 동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굴러가면 내 돈을 빼야겠다든지 투자한 걸 빼야겠다든지 아니면 음. 어... 나, 그냥 그 저기 뭐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따로따로, 어, 따로따로 하, 할까 뭐 여러분도 생각이 많아.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어때요? 여러분도 생각이 정말 많아요. 어. 왜 그러냐면 은 이미 여기에 들어갈 때로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로다 들어갔다 라고 봐. 음. 그러고서 진전이 없어. 어, 들어갈 때 들어갔는데 진전이 별로 없어요. 음. 어쩌면 까보면은 이게 더 웃길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안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 듣고 싶지도 않나 보다. 어, 듣고 싶지도 않아.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귓동으로도 안 듣든지.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인간관계는 깨졌다라고 봐요. 인간관계 뭐 꼬인 일? 어. 음. 인간관계는 이미 깨졌고, 그, 그냥, 그, 코앞에 떨어진 일,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자기도 그냥. 어, 마음 같아서는 아,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도 굴뚝 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의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뭐 감추려고 감췄던 건 아니에요. 어, 감추려고 감췄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맡기는 타입 같아. 믿고 맡기고 참아줘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뻥뻥 터지는데 이 사람이 막을 능력이 안 됐지 않아. 는가 어, 왜냐하면은 음, 그 어떤 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갖다 실행하는데 앞서서 어떠한 복병이나 그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 별로 없어요. 좀 느려. 사람이 느려요. 느려, 느리다는 게 행동이 느릴 수도 있지만, 계산이 조금 느리다라는 거예요. 왜 느리냐라고 한다면,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막을 거는 딱딱딱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질질 끌다, 질질 끌다가, 저기, 뭐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가서 막는 꼴이 된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소송, 소송 가신 분들도 있고, 그거 참,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음, 시간은 걸리겠으나, 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만약에 소송이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적. 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짜증은 나지만, 짜증은 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 돈, 저기, 막, 뭐,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너하고 나하고 원데이, 투데이 된 사이도 아닌데, 응, 어, 이렇게 인간관계가 실망스러운 것에서도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음, 차곡차곡 진행해 나간다. 그럼 결과는요, 아직은 더 봐야 돼요. 음, 언제쯤이요? 라고 한다면은, 떼인 돈 이걸 갖다가, 지금, 지금이 4월이잖아요. 음. 4월이고, 그런데, 한, 두달 후에 한번더 리딩을 한번 해보죠.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두달 후에 가서 정확하게, 음, 왜, 왜냐, 왜냐면, 금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이 어떻게 풀리는지 봐야 되니까,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음, 어쩌면은 자기 거를 잃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 어, 자기 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수도 있고 왜냐면은 둘 다, 그, 그러니까 그런 거지. 둘다 망할 순 없잖아.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잖아. 뭐 그런 것들? 어.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법에다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소송까지 간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기다려보세요. 음. 소송이 짧게, 어, 첫 송과 하면은 원래 길어. 빨리빨리 빨리 안 끝나. 민사는 빨리 끝나나야 잘 모르겠어요. 어. 왜냐면 내가 한국에 살질 않아서. 음, 저기, 만좀 기다려봅시다. 음, 아직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아. 음, 진짜 태풍의 눈에, 태풍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끝날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음, 조금 길어지겠다. 그렇지만, 1번 카드보단 나요. 어, 여기는, 거, 어, 여, 1번 카드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완전 거지는 아니어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음, 어느 정도는, 어, 가능성이 없지 않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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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디 봅시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음, 에라 모르겠다. 아, 머리만 아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 그쪽에서도 아이 뭐 그래 그냥 잊어 그럴 수도 있고. 어, 내가 나쁜 맘 나쁜 맘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한것 같아요. 어 <웃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보자고 한 건데 여기는 뭐 동업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돼. 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왜 그러냐 하면 둘다 성격이 어, 낙천적인 부분은 있어요. 어. 대책이 없는 어, 대책이 없기도 하지만 대책도 없지. 어. 저기, 뭐, 즉, 이, 그 상대방은 좀 즉흥적인 데가 있기는 해. 그렇지만, 사람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살짝, 살짝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지 그건 미지수예요. 음, 어쩌면은 이 사람이 둘중 하나야. 머리가 뒷단 아프고, 음, 저기, 뭐지? 즉흥적이던가. 아니면 그게 다 컨셉이던가. 그, 코요태에 가서 김종민 있잖아요. 어, 멍청한 척 하는데 뭐야. 실제로는 나는 김종민이 멍청하지 않은 듯 싶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어, 이, 조금 사기에 당한 게 아닌가 싶어. 어, 뭐, 다야 사기겠습니까? 어, 너, 그, 어떤 사람, 은너 나한테, 야, 사기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진짜 사귈 수도 있고, 야, 너 그렇게 사기쳐? 이게 죽고 싶어. 이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 어디 봅시다. 뭐 사기를 치고 싶어서 친 건지. 음, 저 멱살 잡으면 나올런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돈이 없어요. 음, 돈이 없어. 저도 없는데 쌍방이 없을 수 있겠다. 음, 쌍방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럼 받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받나 기다려야지 돈이 모을 때까지. 근데 저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미지수야. 응 음. 저기만 말로는 아 기다려봐 갚을게, 아 기다려봐 갚을게 그런데 글쎄, 음 근데 여기는 또 희한하게 별로 사이가 나빠 나빠 보이지는 않아, 음 어디 무슨 수가 졌는지 안 졌는지, 음.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가 깨졌다라고 나오는데, 음 이걸로 봐가지고 사이가 안 나쁠 줄 알았는데. 이게, 뭘까요? 음. 아, 그런 것 같다. 어. 이미 신뢰는 깨졌어요. 이미 신뢰는 깨졌는데, 그래도, 저기, 막,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꼬인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잘 해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면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내 성격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 같아요. 어~ 망 아, 같아서 그냥 뒤집어 얻고 싶지만 아~ 나도 주머니 사정이 역력지도 않고 한푼이 나도 아쉬운데 어~ 또안 받기는 뭐하고 어~ 그런 거겠지 어~ 근데 완전히 그니까 신뢰는 깨졌어 믿음은 다 깨졌지만 인간관계는 아직까지 그냥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근데 겉으로는 겉으로는 좋은 척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받아야 되잖아 만약에 돈을 꽂은 거라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음, 짜증난다라고 봐. 이미 신뢰는 깨졌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에 그냥, 아, 똥 밟은 셈 치고, 어, 각자, 각자 길 알아서 갈까?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 어, 이러면 성격 자체가 털털하니까, 아그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똥 밟은 셈 칠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뭐지요? 어디 한번 봐요. 응. 왜 그런지 알겠다. 음. 그냥, 아 모르, 그냥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자꾸, 바, 자꾸 받으려고 드니까, 저쪽에서 오히려 적반 화장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야 그때 뭐 나만 좋았냐라는 거지. 응. 그때 너한테 돈 빌려서 가, 같이 쓴 거잖아 그런 거예요. 아니 나한테 뭐 놀자고 같이 쓰자고서 빌린 건 아니잖아. 네가 빌려간 거잖아. 그러니까 달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같이 썼는데 응. 같이 썼는데 그걸 달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고. 음 응. 아니 돈을 갖다가 뭐 하겠다고 뭐 저기 뭐뭐 하겠다고 해서 가져가 놓고서 그걸 왜 같이 썼다라고 나한테 얼마 썼는데 그럼 그거 빼고 줘라는 거예요. 어. 근데 같이 쓴게 아니거든. 응. 너 그거 나한테 썼어? 나한테 얼마 썼어? 내가 꽂은 건 얼마인데도 나한테 쓴건요거잖아 어, 나머지 그럼 나한테 쓴거 그래. 내가 100만원을 꽂아서 나한테 쓴거 10만원이야. 10만원 둘이 같이 쓰니까 니50나오십 네50 하고서 95만원 돌려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 어디다 썼을까? 여기 연 저기 막 연인 맞죠? 음 연인 맞아요. 여기는 3번 카드는. 뭐딴 사람한테 썼겠지. 어딴 사람한테 썼겠다. 이 사람이요. 아우 그 여러분한테는 돈을 많이 안 썼어. 어, 여러분, 나 지금 설명이, 설명이, 나 깜짝 놀랐어, 이 카드가. 나왔고. <웃음> 설명이 먼저 나오 흐르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쓴 거면은, 여러분이 화가 안 나. 음, 빌려가 놓고 같이 쓴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급하게 어디 나갈 때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서 빌려간 거다라. 여러분 사기쳤어요. 여러분, 사기를 친 거야. 빌려갔는데, 정작 나한테는 이만큼 써놓고, 그치, 내돈 빌려가가지고, 생생 내고, 딴 사람한테 가서 이만큼을 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는, 여, 여기는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여기 헤어지는 거 맞죠? 어, 헤어지는 마당에, 어, 믿음이 깨졌으니까 여러분은, 어, 어, 만약에 헤어지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헤어질 마음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도 꼬준 건 받아야 되잖아. 왜냐면, 아, 그럴 거면 내가 밥을 사고 말지, 뭐하러 돈을 갖다 빌려줬겠어요. 어. 네가돈 없어? 그래, 그럼 데이트 비용 내 돈으로 하지. 그래봤자 뭐, 5만원, 10만원 나가는 건데, 내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아살이 속이 편한데, 네가네가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간 거는 데이트 목적이 아니었지 않냐? 라는 거죠. 어, 그러고, 그런 거지. 암튼. 그 여긴 어떻게 될까요? 음. 어쩌면은, 그 저기, 막, 극적으로 화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좋은 척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돈을 달라니까. 그, 저기, 막, 상대방도 그런 거 같아.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거고, 아니, 여러분도 이걸 어떡하지? 쌍방이다. 이걸 어떡하지? 그러는 거 같아. 응. 왜냐면 딱히 아직까지는 헤어질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응. 그런 거 같아. 이 사람한테 연락 오잖아요. 음 응. 그러면 니 내가 95만원치 너하고 놀아줄게.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웃음>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음. 저기 막, 여러분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 같다 음. 연락이 오기는 와 근데 성실하게 오는 연락은 아니지 싶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어. 이 저기 만약에 연인이 아,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 해도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것 같아. 너와 너하고 인연은 아, 그래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음, 아쉬움이 남기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 예요왜 아쉬움이 남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사람이 끝날 때 끝나더라도 유종의미라는 걸 갖다가 거두면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속상한 게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좋게 좋게 끝나고 싶지 않았던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같아 이 사람한테 돈이 뜯긴 게돈 뜯긴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게더 속상한 것 같아. 음, 이렇게 끝나는 게더 속상한 것 같아. 그깟 거,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음? 인간관계를 갖다가 훼손시키면서까지 믿음을 갖다가 접어리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속상한 게 아닌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결국은 안 된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어. 돈이 있어야 갚지. 어, 돈이 있어야 갚지.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어왜안 주냐라고 한다면 이거 뭐 적, 적어놓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뭐 차용증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어도 없다 그러고 안 준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받기는 힘들고 진짜 한번 똥벌 은셈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 진짜 한 푼도 못 받나요? 라고 한다면은 하... 카드상에서는, 음, 받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어, 어느 정도, 한 30% 정도? 어, 30% 정도? 어, 아예 못 받기도 하겠지만, 받으려면 한 30% 정도? 그것도 이제 막 욕하면서 주겠지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할 수도 뭐할 아이고 드럽고 치사하다. 야, 그거 없다고 죽냐? 나 같으면 어? 저기 막 드럽고 치사해 갖고 안 받는다, 안 받아 뭐 이러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좋게 좋게 끝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좋은 관계였는데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어,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나는 그렇다라는 거지. 음, 뭐, 이거 속상하겠네. 근데 여러분 성격에 막 속상하다고 막 그렇게 꾸고리고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정리할 거는 여러분들은 좀 빨리빨리 정리할 것 같아.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나가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음, 다음번에는요, 꽂으면요, 차용증을 써요. 그래야지 민사로라도 걸지. 음, 그래야지 받아내죠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고 저렇게까지고 돈 앞에서 돈돈 잃고 사람 잃잖아. 뭐 만원 2만원이야 뭐 그렇게 했어요. 돈 액수가 많아지면 사람이 갚기가 싫어요. 음 그렇다라는 거야.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난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어,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인을 풀릴까요? 떼인 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음, 준다고는 하지 않아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서 뭐, 뭐, 사람마다 좀 그래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 죽게 죽게 어떻게 줄 건데 아 준다니까 18 18 어. 너 자꾸 그렇게 어 저기 할거야나 준다 그랬잖아 뭐 이럴 수도 있어 음뭐 내가 떼어먹고 가겠냐 뭐라는 거지 음. 근데 그게 뭐 떼어먹고 갈거 같은데 떼어먹고 <웃음> 가겠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음 떼어 저기 떼어먹 떼어먹고 가지 않겠는가 뭐 다야 그렇습니까 어디 봅시다 음 처음에는요, 좋게 좋게 얘기했어. 어, 처음에는 좋게 좋게 얘기했고, 뭐, 여러분들도 저기 했지만, 상대방도, 뭐, 뭐, 나, 그랬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요, 그냥, 그, 회피성? 어,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소설을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 된다 하더라도 돌아올 게이 사람한테 돌아올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니까.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혹시 뭐 강하게, 어떻게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게 보통 딴 데서는 남자로 나오는데, 이 킹카드가 여자로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어, 이게 여러분인지, 이게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아이18 돈안 내나, 이 18아, 이럴, 이렇게 됐으면은, 그쪽에서 아이, 아이18 준다 그랬잖아, 18, 뭐 이럴 수도 있고. 음, 그렇다라는 거지. 어뭐이 사람은요 인신공격도 해 못같이 생겨가지고 돈만 밝히네라든지막 그렇게라도 그렇게 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냐 그건 아니지 싶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크를 좀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소설을 썼어 나름 근데 그게 근거 있는 소설이냐라고 하면 아니지 싶어 자기 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 어, 예, 어, 생각하는 걸 자기의 바램을 그래 이렇게 될, 어, 될 거다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어떻게 같아 참, 이게 그렇다라는 거지 인간관계 자체가 여기는요 그 안개 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요 돈이 없어요 음. 돈이 없으면서 여러분한테 그냥 자기의 바램을 얘기한 거야.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저렇게 되면 돈이 얼만큼 들어올 건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 저게 돼야 들어오는 거죠. 안 되면 안 들어오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형체가 있냐라는 거지. 아니에요. 형체가 없어요. 응. 이 사람이 꿈에다가 색칠을 한 거다라는 거야왜꿈에다 색칠했나요? 라고 하면은 이 상황을 갖다가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기 막그 사람이 그래 나는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은 독촉을 받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독촉받는 이 상황을 갖다가 준다 그래야지 끝나지 안 준다 그러면 끝났나요? 그럼 준다 그러면 언제 줄 건데? 그게 나오잖아요. 언제 줄 거냐 그러면은 이 사람도 모르지. 그러니까 꾸며내는 거지. 네. 어. 진짜 소설을 한 장편 소설 하나 쓰는 거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거 다안 돼요. 음. 본인도 안될거 알면서 얘기한 거야. 왜냐면 그 상황은 피해 가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이 사람은 한동안 이게 지금 돈이 없는 거라기보다는 돈이 오래전부터 없었는데, 음,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휴 하여... 이게 뭐죠? 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뭐한 달에 단 얼마씩이라도 갚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이 사람이 여러 번, 얘기는 하기는 했잖아요. 어,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볼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다르다고 자기도 뭐 이렇게 해도 하,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상황이 어, 사면초가다라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다. 자기도 빠듯하다라는 거예요. 음. 물론 그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가, 저기 뭐 언젠간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 어, 내가 죽을 판이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음 일을 안하냐 일을 하기는 해 그렇지만 이게 음 일을 해도 내가 저기만 뭐, 헤쳐나가야 될게 더 많으면 아니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고정직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 직업을 갖다가 옮겨다닐 수 있겠다. 얼마 하지 못하고 자꾸 옮겨다니고 옮겨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음, 어.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약하게 하고 조금만 기다려줘도 내가 꼭 갚을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빨리 더저기 하잖아. 어 이제 왜냐면은 그. 저기저 자세로 나가면 더 무시당할까봐, 이 사람이 이렇게 세게 나가고, 막, 여러분들한테, 막, 인신공격도 막, 마다 않고, 막, 이러는 게, 자기가, 어, 그렇게 안 하면, 저기, 막, 계속 독촉을 받을까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음. 이 사람도 그렇게 막 독, 뭐, 그렇게 막, 뭐, 일팔 찾고, 막, 아이, 그 생긴 대로 노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이 사람도 솔직히 쉬운 일 아니에요. 음. 이 사람도 쉬운 일은 아니야.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만약에 연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참 그렇고 만약에 연인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하고 안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음. 근데 똑똑해 보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니지 않겠는가. 근데 왜왜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도 뭐 외관상 보기에는 미침직스러워 보이니까 그렇겠죠. 사람이 좀어 저기만 강다고도 있어 보이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다라는 거지. 음 연락은 아예 안 오고 그러지는 않죠 연락이 닿기는 닿는 것 같아. 그렇지만뭐뭐 뭐 계속 뭐 그렇게 연락이 뭐 부지런하게 닿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음, 그냥 자기도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뭐 새로 일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음, 저또뭐 만약에 직장에서 잘렸다, 뭐 이직을 했다라면 다른 데 구하기는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다려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 음, 기다려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돈이 생기면 음, 이 사람은 안 갚을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 안 갚지는 않아요 돈이 있으면 없으면 몰라도 음. 이 사람도 자기가 안정이 되면 어, 자기 상황이 안정이 되면 갚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 4번 카드는 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이 사람은 진짜 없어서 못 주는게 아닌가 싶어 음,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구라를 치긴 구라를 치기도 해. 왜 구라를 치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기다려 주니까.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지금 뭔가 이 일이 참 안. 이 사람도 일이 더럽게 안 풀린다. 어, 일 진짜 안 풀리는데? 아 얼마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데요라고 한다면 글쎄요, 음 있으면 주는데 없어서 못 주는 거니까 어떡하지? 이게 상황이 이런데, 음 이게 뭘까요? 음. 소, 혹시 소송할 소송할 소송했어요? 여기 소, 아직 소송까지는 안 갔죠, 음 소송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음. 있으면은 줄 거다, 글쎄. 그, 취소, 있으면 준다는 말 취소, 있어도 안줄 수도 있어.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한테는 없다, 없다, 그래 놓고, 어, 없다고 거짓말 치고서, 자기는 딴 데다가 짱 박아놨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아니면, 자, 자기가, 여러분한테 준다라고 하고서 그, 그걸 갖다가 어 어디다 썼을 수도 있고. 음. 그게 어딘데요라고 한다면은 글쎄. 음. 좀 한번 봐 봐요. 음, 두고 보, 어디 두고 봅시다. 이거 속단하기 일러 가서 가서 따질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웃음> 따질 거 아니에요. 어. 만약에, 만약에, 어, 만약에, 이게, 그, 만약에, 그, 거지, 뭐지, 뭐, 차용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법대로 하는 게 나아요. 음, 법대로 하면 나올 수, 나올 수 있는 공상이 없지는 않아요. 음, 지금 이 사람이 줄 돈이 없는 거는 맞기는 맞아. 줄 돈이 없는 건 맞는데, 자기가 쓸건다 쓰지 않나? 음 자기가 쓸건다 써요 자기 거 갖다가 아껴가면서까지는 주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욕먹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음 한두 군데가 아니라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음 한번 음 그게 모르, 모르는 게뭔가라고 한다면 뭐이 사람 혹시 가정이 있어요? 어, 가정이 있으면은 음, 자기 뭐 그런 거지 어, 자기 그 가정에다가 돈을 주고 자기는 없이 산다던가 어,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사람들한테는 저기 막 거짓말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너무 이제네랄 타로카드만 믿고 가서 싸우지 말라고 음, 만약에 차용증이 없으면요 은 받기는 힘들어요 근데 차용증이 있다면 그건 조금 승산이 있어요. 음, 아예 없지는 않아. 응, 음, 어디다 갔다가, 이게 쌓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쌓아두고, 자기는 그 집골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음, 근데 그게, 그, 법으로 들어가야 밝혀낼 수 있는 거거든. 어, 그렇지만 차용증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구두로 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받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진짜 돈이 남아 놀아도 사람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저, 점점점점 어, 점점점점 어, 마음이 쪼, 저기 줄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지. 왜냐면 생돈 나가는 거 같거든. 내가 받을 땐 좋았지만 줄 때는 그렇다라는 거야. 여기도 좀 힘들겠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음. 진짜 가정에 있는 게 맞나요? 라면 꼭 가정이라고 보기도 힘들어. 여기 보면은 이, 이거 나왔죠. 이 거짓말 카드 나왔지. 누가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응. 음.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한말그한 배터 넘 말을 갖다. 배터 넘 말이 있잖아요. 배터 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구설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왜 구설에 시달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숨겨 둔게 있잖아. 어, 몰래 감춰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춰진 감춰진 데는 뭐하데 평화롭다. 어, 감춰진 곳은 평화롭다. 그러니까 뭘 감췄냐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 위장으로 헤어지는 것들. 어, 위장으로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잘 봐, 잘 봐. 한번 잘 알아보고서 행동을 해요. 뭐든지 그 어,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좀 용한데 좀 찾아가 보고, 받을 방법을 찾아봐요. 진짜 큰 돈이라면. 음, 작은 돈이라면 똥 밟은 셈 치지만, 큰 돈이면은, 안, 그렇잖아. 음, 냐면 작은 돈 받다가 내 영혼까지 피폐해지거든. 암튼, 내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